영령들은 아주 오래 산다 아니, 오래 산다기보다는 대체로 영원히 산다 그래서 탈리아와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는 당연히 까먹었지만 어떻게 만났는지는 똑똑히 기억해 오늘 오후 스케줄은 제이드님이 오셔서 품질검사? 에 귀찮구만. 어떻게 대충 넘길 수 없을까? 상업윤리? <웃음> 일일이 로를 지키는 것보다 그냥 몇번 벌금 내는 게더 싸게 먹힌다고. 맞아. 하여간 제이드님도참 가끔 그렇게 순진하게 굴 때가 있다니까. <웃음> 이해를 하고 있다 보면 타인의 진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. 앞에서는 그렇게 깍듯한 자들이었는데 세상에! 사다싸 전제정성술사 탈리아님의 점괘가 단돈 3만 골드 아주 활기차네넌 장사가 재미있어? 응? 무슨 그런 바보 같은 말을 장사가 잘 되면 재밌고 잘안 되면 재미 없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그야 뭐 장사가 잘 되더라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잖아. 왜? 장사는 즐겁게 해야지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. 또참 이상한 애구나. <웃음>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탈리아가 딱히 대단한 말을 한것 같지는 않다. 그런데도 스스럼 없이 속마음을 말하고 천진난만하게 오는 모습이 왠지 큰 위안이 되었다.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. 내 정신 좀 봐. 깜빡 졸았어요.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네요. 저와 탈리아를 위해 다들 여기까지 와주셨는데... 죄송해요. 그래도... 저는 부탁을 드린 입장인데...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졸리면 자야 한다고요? <웃음> 아, 아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웃었나요? 이 아, 사실 당연한 말인데 <웃음> 당연한 말을 직접 타인이 말해주는 건왜 이렇게 위안이 될까요? 신기해요 저는 당연한 말을 듣고 싶었나봐요. 구원자님을 보고 있으면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. 구원자님과 탈리하는 무척 잘 맞을 것 같아요. 읽고 싶지 않아요. 읽는 걸 감당할 줄 알아야 현명은 장사꾼인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잃는 게 무서워요 제가 너무 나약한 건가요? 네, 감사합니다 구원자님은 어떻게 하면 영주다워질지를 고민하고 계셨지만 뜨 이런 모습이 가장 영주다.